여러분, 여전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냥 심심할 때 찍었던 영상들을 유튜브에도 올려달라고 하셔서 짤막하게 찍었던 짤막 브이로그들을 합쳐서 올려볼까 합니다. 사실 이게 별게 아니라서 안 올리려고 했었는데 보면서 좀 힐링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여러분 재밌게 봐주세요. 나elet주 랩 a 자. 따단! 따단! 자, 가자, 이제. 음, 응. 너, 너, 거, 지. 저 놀고 싶어? 싶어? 누나도 이제 간대. 나도 이제 가야겠다. 안래 아니, 얘들 잘가? 다 만들었다. 이리 와. 이줄 일로 와. 가. 줄이 가. 줄이 가. 줄 일로 와. 줄 일로 와. 일로 와. 가. 줄이 나가. 줄이 나가. 줄 일로 와. 줄 일로 와. 일로 와. 줄 일로 와. 줄 일로 와. 이리 오라니까. 줄 일로 와. 그런 표정 금지!